그렇지. 근호에 바깥에 들어가 있어, 안에 들어가 있어 문자가. 안에 들어있어. 어, 그러면 물리식을 좀더 이제 정확히 얘기해 볼까? 어. 그 근호를 써서. 예. 네. 어, 이제 근호 안에. 그렇지. 이제 문자가 들어간. 어.. 그 이제 무리식인데 유리.. 유리수로 변할 수 없는 무리식 아, 예, 좋아 좋아 이제.. 무리식은 그냥 그동안에 그냥 문자만 있는 오. 식이고 이게 무리식이 아닌 아닌건 이제 문자가 있는데 여기에 제곱이 곱해져 있는 어저 곱해져 어, 있지 저저저저저 어, 저, 저, 저, 어, 아주 좋은데 저저 저 아주 좋으니까 아좀더 뒤로 가보어어 어, 그렇지 아 꼴찌에서 네.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은 대의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